지금 서울과 지역사회는 상생사회 3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은 상생상에 왔어요. 여기 안곡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우회전에서 한 50m만 걸어가시면 자, 바로 상생사회가 이렇게 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렇게 걸어 오시면 상생사회를 만나실 수 있는데 자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오늘 3주년 기념으로 지금 이번 주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QR 코드 이렇게 체크인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선물로 줍니다 자 제품들이 여러 가지 지역 제품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쪽에는 새로 들어온 제품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각 지역에서 온뭐 건강식품, 먹거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고, 무인, 이렇게 택배, 로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도라지청을 먹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나 제가 골라볼거고요 골라볼 상생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시 지역 상생교류 사업단 정보로 인해서 타 지역과 우호 교류를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 종합적으로 지원 수행하는 지원 조직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으로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자원을 체험하고 홍보하는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제철 식료품들을 이렇게 맛보고 알아가고 서로 만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과 농촌간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도농 상생 공동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뭐 농부의 잼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오 간장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장 식품들도 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서울과 지역사회 상생사회 3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200개 품목을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내장 구매 고객에게 이게 2만원 상당의 구매 고객의 미어 3만원은 사과, 1만원은 손제이고 15만원은 문갈치 이렇게 응, 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가 아까 탄 마스크도 이렇게 파실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 와인도 전통 와인도 이렇게 있어요 부각도 음. 있다 부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요거 같은 경우에 요 행사 기간 중에서 11월 3일 15시에서 16시에는 어 김미아씨가 직접 이를 점장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상생 가게에서 그 1만원 이상 구매하고 상생 사회 영수증을 가져오면 어 이렇게 사은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고 해요. b 을 필요하니까, 오, 요거 3주년 행사로 작두공차가 25% 할인. 45g, 50g. 제가, 저는 작두공차를 하나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이렇게 T 종류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팁 때문에 왔거든요 저는 술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야 가격이 꽤 세네요. 와 19만 원짜리 뭐지? 무자? 와인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와인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 있어요. 전국의 제품을 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저도 이렇게 구매해봐서 구매하고 돌아갑니다. 여기 3주년 행사가 자 삼주년 행사가 10월 29일부터 11월 1 1일까지 진행되니까 와보세요